아! 아! 이거는 아니지. <목소문> 으라차차 <목소문> 행복이 예, 아 조금 빛질도 아직도 몸살이 치는게 조금 덜 하긴 한데. 이제 모든 게다 개들은 이렇게 환경이 잘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환경이 잘 적응한다는 이야기는 상황이 됐을 때잘 적응한다고 볼수 있으니까. 내가 할수다할수 있어. 많이 컸네. 많이 컸죠? 밥도 많이 먹였어요. 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좀 단단한 느낌이 있으면 그게 건강하고 그때보다 한일종 5배, 2배 정도 먹이는 거니까 확실히 적게, 적게 먹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녀석은 아니지! 개안하다. 빗질은 그렇게 막 <웃음> 힘들어. 두산은 인상 제, 제일 잘 맞지 않아요?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얘가 하는 행동이. 너는 이미 얘가 잘 알고 있잖아. 예. 이게 조금 막 귀찮게 도 짜증내고 그게 통하는 사람이고 예. 여기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사실을 아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음. 없는 거야. 겁도 많긴 많아. <웃음> 끝난거죠? 몸무게 한네 몸무게 안. 살아 살아있는 생물은 그냥 공짜로 안 그러죠? 1.7 어때요?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되면 딱맞는거예요 저희 몇개월인거예요 7개월? 7개월, 6개월 얘는 별로 안 커. 겨울 수가 맞다 그러가 걔들은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 사람은 1년에 해당되는거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이 정도 크면 딱딱 얘가 골격이 별로 큰편은 아닌거 같아요